자 아까 방금 전에 죽어가지고 1층에서부터 다시 노이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자 특전이 새로운게 나와서 설명하려고 여기서부터 그냥 다시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4층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어 치명타 플러스 15% 채워줄겁니다 아마 치명타 그리고 전기있고요 그리고 추가 생명짓기가 있습니다 음, 전기같은 경우에는 내몸 자체가 그이 썬더스톤처럼 됩니다 전기를 막 방출하게돼요 몸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면역의 속성을 지니지만은 만약에 물속에 폭발 물체가 있거나 지뢰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은 어, 또 폭발에 휘말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면역이 있는게 아닌 한 이거를 지금 당장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추가생명은 내가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체력 100인 상태로 다시 세, 태어납니다. 요거 모아왔던거 다 리셋됩니다 체력오브 그래서 저는 또다시 1층에서부터 그 어떤 특전도 먹지않고 갈게요 얘 지금 좋게 떴어 나름 좋게 떴어 어 이렇게 완드도 바로바로 주고 아이고... <웃음> 개쓰레기 <웃음> 어... 저기 또 완드 있네요? 완드 먹으러 가 막혀있으니까 이거 씁시다 물좀 쓰고 뭐야. 아하. 야 아하 야이 충전 시간 보세요 이거 극혐이야 이거 3.5 3.5초나 걸려죠 뽀로롱 쏘고 한 4초 있다가 뽀로롱 쏘고 또 4초 있다가 뽀로롱 이렇게 려야 되니까 힘들어 저거 쓰려면 어 뭐야 갇혔어 그리고 맨 처음에 디스크 나왔을때 설명을 못해드린건데 이거는 이제 튕기면은 튕긴대로 제가 맞아서 죽습니다 이거 맞으면 체력 20이나 달아요 저좀 조심해줘야돼 그리고 여기는 폭탄쓰지말고 요거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터트려주고 이러면은... 얘 들어갈 수있나 들어갈 수 있니? 아못 들어가! 안돼! 폭발물 더 없나? 폭탄 없니? 폭탄? 아 이거 귀찮은데? 이거 그냥 쓸게요. 이거 보는 게더 중요해 지금. 아이고야, 이거또 좋게 나왔구만, 이거. 음, 2번을 버리고, 이새 완드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다시 좋게 좋게 뜨네.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좀. 뭔가 좀 좋아졌어. 파밍하는 게. 이거 초반에 너무 난이도가 시기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낮췄나봐. 개발자가. 어 안돼.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저 바닥에다 쓸라 그랬는데 제 때문에 터져 버렸네요. 아이고 저것도 아닌데 아...절로 가야되는데? 절로 어떻게 가죠? 길이 이어져 있을려나 이어진거 같기도 하고 야이 슬라임은 막 진흙처럼 찐득하게 묻어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굉장히 난해해지죠 아이고 떨어진다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이상한 것만 나오네 아하 요거를 어떻게 해버려야되는데 말이죠 또 구경을 해봐야되는데 또 먹으러가기가 또애매하고만 돈도 모아야되는데 돈도 없어 <웃음> 미치겠다 지금 이대로 4층까지 훅 가버리자 그냥 먼지 먼저 봐 안좋아 화요 음. 음아 이거 물질포식자를 쓸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이게 어 저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블랙홀? 미니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써서 치팅을 좀 해야겠어요. 이걸 써야겠다. 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치팅을 하느냐. 아니오인 요 주문을 가져가서 음... 아 이게... 아 이게 그게 안되는구나 쓰읍 <웃음> 어 발사체 조작이니까 아 되겠다 이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게 셔플 아닌 완드로이 초대형 화염볼트를 넣으면은 폭, 폭, 폭발 범위만큼 이 물질 포식자가 적용이 될거예요 그러면 신성한 땅을 부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4번을 어, 4번을 음, 버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지금 여기 얼음 충전이 있거든요 어, 이것도 발사체 조작 마법인데 어, 얼음 마법을 거는 겁니다 빙속성 그래서 그 정적의 고리처럼 상대방이 얼어버리게 됩니다 정적의 고리는 범위만큼 얼려버리지만 <웃음> 얼음 충전 같은 경우에는 맞은 대상을 얼려버리기 때문에 아, 이것 이것대로 또 장점이 있죠. 그러면 아따가 아따가 아 따가 너무 급하게 온 감이 있는데 저 한번 써보자 완다 한번 구경하고 아이고 블랙홀이 나왔네 아이고. 나왔네 어 이거 이거 아여기또 개쓰레기밖에 안 나왔지 <웃음> 어 아무튼 여기서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센즈 나올텐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이게 적용이 되나? 근데? <웃음> 안된다 야, 안돼 이거 신성한 땅이 안되네? 어? 되네? 아, 근데 저거 너무 <웃음> 아, 이게 안 되네. 아, 이게 안 돼버리네. 에헤이. 에헤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이러면은 제자리에서 저거 하는 거잖아. 이거 이러면 너무 위험하지 아, 얼마 안 가네? 야, 물 채우면서 물좀 마셔봐봐. <웃음> 어어, 숨숨 숨. 아, 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걸? 이럴 거면 은 이게 전층에서 그냥 돈을 모아왔지. 어, 저거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한 거지만. 아, 그래도 일곱 번만에 이거 뚫릴 것 같긴 하거든요? 벽이 뚫려야 아무데서나 이제 여기 층에서 그렇지 이거 뚫면 될것 같다 일단 특전을 짚고 오겠습니다 돈이 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요거 먹을게요 이것도 특전 설명을 했죠 복수의 폭발은 1편에서 설명을 했죠 어, 제가 데미지를 입으면은 어, 제 몸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바운싱 스펠이 있는데 어...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로 그냥 추측을 하기를 어... 그냥 그냥 써있는 대로, 영문 써있는 대로 어, 스펠이 튕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한번 정도 튕기는 것같아 왜냐면 충돌 시에 주문이 다시 적용되는 주문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아마 남았... 저게 튕기겠죠? 저는 타명을 지겠습니다 아 이게 아 맞네 이게 돈 더블로 먹는거네 애들 잡을때 나오는 어, 황금덩어리 한개당 두배골드 그니까 러 애들이 한개당 10원입니다 10원 20원씩 먹는다고 한마리 잡을때 아 신들의 분노 샀죠 빨리 가야돼요 빨리 가야 돼요, 개콘. 저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 야, 이거 두 번만에 못 뚫으면 안되는 어,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이거 빨리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빠바바바바바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얼리고 디스크 발사체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센즈 나왔죠? 아.. 이렇게 센즈가 나오는데 저 튕기면 저도 얼, 얼어붙게 됩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샌즈를 살살 꼬셔요 오죠 보면은 여기 있다가 요렇게 요렇게 잡음면 됩니다 얼음충전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전부 뭐 상태 이상 면역이 그 속성이 아닌 한 예를 들어서 파이어 펀치나 번개 펀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불 붙어 있는 애들은 불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면역이 있을 거고,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에 대한 면역이 있겠지만은 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이제 물 뿌리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 이거 살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위까지 뚫어버릴수있어 위까지 뚫어버리십시다 이거 일단은 요거 바꾸고 이거 하나에 180이거든요 이거 이거 바꾸고 초대형 화염볼트랑 오각형을 빼고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다가 요렇게 뚫어줍니다 그는 신이야? 딱두번 쓰면은 이렇게이렇게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긴 또 이렇게 막혀있죠? 음, 이거 좋지가 않아 요거는 화염구로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신성한 땅을 뚫음으로써 어? 이거 이거 좋다 어? 그냥 이렇게 해야할까? 어, 하나만 넣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나으려나?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가장 좋아 일단 단거리볼트 쓰레기라 있죠 이거 버리고 슬라임볼 이거는 슬라임볼이라고 적혀있는데 산성볼이에요 이거 작은 산성볼 이것도 독성 슬라임이 뚝뚝 떨어진다고 적혀있는데 산성이 떨어지는겁니다 근데... 쓸모는 그렇게는 없어요 일단은... 철리 가져가긴 해야되고 어 블랙홀 아끼고요 4번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로 벽이 뚫리나? 잠깐 봅시다 이거 안 되면은 초대형 화염 볼트 이거 가져와야 돼요. 아, <웃음> 안 되네. 어, 너 누구야? <웃음> 깜짝이야. 어, 또 올라오네. 이 녀석. 얼어서 찢져 버렸죠? 오케이 okay. 이걸로 땅을 뚫어버립시다 이거 쓰다가 또 죽을 위험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 쓰면 되겠지 아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할까? 아 근데 안되는구나 셔플이라서 안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갑시다 여기를 이제 여기서 다시 파밍 시작하면은 굳이 3층 가서 다시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고 여기서 그냥 무한 파밍하면 돼요 무한으로 즐기면 돼요, 여기서 이제. 아, 좋아요. 어, 미친! 여기서 왜 형이 나와? 그리고 얼음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액체라던가 액체로 된 곳을 쏘면은 정적의 고리를 썼던 것처럼 얼어붙게 됩니다. 점을 살려서 적들을 갇혀버리게 할 수도 있고 용암을 굳혀버릴 수도 있어요. 저 용암 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죽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얼려서 건널 수도 있고 대신에 독성 물질이라던가뭐 그런 거에는 이제 또그 닿으면은 얼음이라도 데미지가 닿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파주고 헐. 너무 가까이 아 이게 발사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일로 갑시다 일로 물이 꽉 차있네요 아래쪽에 센지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숨못 쉬지 숨못쉬다 죽는다고 저렇게 <웃음> 물론 나도 조심해야돼 만약에 여기서 이거 썼다가 여기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얼음을 깰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쓰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숨못쉬서 죽을 수도 있고 에, 여러모로 조심을 해야 될게 많아요 이 게임 야 올려버렸어 센즈 센즈 얼굴을 여기서 철량 한번 씁시다. 뭐지왜 완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완드야? 아 여기 있던 거군요. 샷건 <웃음> 쓰지도 못해. 어 h no! No! No! 물에서 썼다가 제가 봉변을 당할뻔했죠물좀 뿌려주고 여래서천한번리 한번. 이렇게 튀어나오죠 여기서? 잡아줍니다 어디갔어? 요거를 뚫어야겠어요 여기 물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불 붙거나 아니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어 뭐야 죽고 싶어? 어 위에 원트또 있네? 봤던건가? 얘왜 죽었지? 어우, 나오! 어우! 아이고... 여기다가... 빵! 들어주고... 어? 어디 갔어? 아이... 싶은데 오케이 저거 그리고 아마 저... 떨어지는 얼어서 죽어버린 적들도 이... 환경... 저거 저거 뭐라고 해야되지? 사물로 인식을 해가서 아마 저거 죽은 자리에 저... 몬스터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데미지를 아주 시게입을거야 아마. 이거왜 이렇게 뻥 뚫려 있어? 어 위험해. 오케이 잡았고 또 잡았고 잡아버렸고 쭈꾸미 조심해야 되는데죠? 응? 주문 같은 게 너무나 어려워요. 지하 4층까지 갔다가 포기? <웃음> 아 물병은. 왼쪽 클릭으로 하는게 아니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들고있는 상태에서 우측 클릭으로 물을 이렇게 뺄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3층까지 완드가 좋게 조합이 안돼있으면은 저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파밍 못했던걸 먹거나 못샀던 주문이나 완드를 사시는걸 추천을 해드려요 물 채우는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물이 수심이 플라스크를 갖고있는 캐릭터의 손잡이 아랫부분까지 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찹니다 이런식으로 채우고 리필해주면은 쓰기 쉽겠죠? 어휴 대학문어 어! 위에 뭐가 터져 죽었어 와돈와 와, 완드 어 와, 에너지구체야 <웃음> 이거라도 가져가자 이거 충전시간이 0.08초야 어! 도망쳐! 그, 막, 물 채워주고 그런 거를 막안 알려주니까, 이게. 되게 알면은 되게 쓸모있는 기초 페이스인데. 기본,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가 이렇게 묻었냐? 아! 아, 촉수에 아하! 고추 맞았어! <웃음> 너무 아프고. 이렇게 적들 있는 경우에는 적들 먼저 잡아주고 가는 게 좋아요. 이제 돈왜 이렇게 조금 주지? 어 많이 주네요. 아너이 no! 자식. 아 체력이 얼마 없다. 와왜 이렇게 많아 대왕 문어. 이 녀석. 얼리면 아주 간단 간단스 간단스하게. 잡아버리죠. 아, 이거 피 먹고 오자. 아, 피 먹었던가? 아니야, 주문을, 아, 안 먹었네.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웃음> 얘 풀이잖아, 있지? 얘 먹어버리고, 아까, 여기서 하려던, 어, 요거, 요거 살라 그랬어. 요거. 요거를, 요거를, 3번에다 둡니다. 3번에다가 보자. 어떻게 둘 거냐면은, 음. 어. 음. 일단 초대형 화염 볼 때는 계속 쓸 거고요. 스피터, 스피터 버려. 왜왜 갖고 있어 이거? 사용구도 버려. 필요 없어.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는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 에너지 구체는 세개킵해 놓고 아니다 다킵해 놓고 이중주문이랑 이거 다 가져가고 이거 톱날 이것만 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톱으로만 왕왕왕 전기톱 완성됐습니다. 이게 좋은점이 이제 고기를 깊이 팔때 좋습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데미지가 13이고 이게 이제 세개로 중첩이 돼버렸죠3중주문 흩뿌리기로 그니까 러 이게 13 13 13이니까 60아 60이란다 39 39의 데미지가, 이, 시전, 시전마다 39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얼음 충전을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얼지 않을까? <웃음> 이거, 어나, 어나, 실험 한번 해봅시다. 아, 어는데, 완드 만화가 부족하다 이거 오이 뭐, 뭐야 왜 조그나가 <웃음> 만화 소모가 10이나 드니까 아 이거 플러스 데미지 5도 있었네요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톱날을 맞으면은 얼어버리면서 갈려나가버.. 갈려버리겠죠? 대신에 오름충전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썼듯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게 나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제일 좋은 방법은 얼려서 디스크를 빼 얼려서 아! 막 갈아버리는거야 <웃음> 아 근데 안 좋은 점이 있다 참 근데 안 좋은 점이 있다 이거 써야겠다 폭발하는 몬스터가 많잖아요 이거 참 저거 기계라던가 기계로 된 몬스터라던가 그런거 있으면은 또저 대처가 어렵거든 이거 막 이렇게 파줄 수 있거든요 이게 땅도 막팔수 있어 이거 이게 이게 또 쓰기가 좋습니다 이게 만약 2층에서 얘가 나왔다면은 이걸 꼭 써주세요 너무 이렇게 그냥 잡아 죽이거든요 아주 괜찮은 아이야 네. 둠 슬레이어가 돼버린 것이죠 둠가이가 되는거야 둠가이 얘도 그냥 이렇게 썰어버리고 <웃음>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거는 에너지 오브 썼을때처럼 막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썰다가 갑자기 폭발만딱 만나면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점만 주의해주면 되는 거고 와 이거 얼어가지고 몬스터를 죽는 것도 저렇게 돼 어! 아 안돼! 어! 여기가 어디야? 어어 어, 저거 맞아버렸어 어떻게어 풀렸다 하아저 <웃음> 어, 위험해 저거 이거 어디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튀어나와? 미쳤어? 어저 하트 있네? 하트 먹.. 야, 이러면 또 200이 딱, 음, 왜 220이지? 25씩 차는 걸 텐데. 요거 있거든요, 요거. 아, 이게 기계가, 얼음 충전 같은 거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 저런 거 얼려버리지 않고 죽으면은, 애가 폭발해버리거든요? 아! 얼리면 안 폭발하는구나, 참. 체력 달면서 죽지 않을까? <웃음> 아! 텔레포트 탔어 아! 너참 죽이고 싶게 생겼네 <웃음> 갈아버렸죠? 이게 1, 2층에선 재미보기 참 좋은 무기야 근접 면역 퍽이 있으면은 특전이 있으면은 이거 쓰기 참 좋을 것같아오 터져 버렸네. 이렇게 해버리고 쭈꾸미 있네요. 쭈꾸미 한번 갈아 볼까요? 갈다가 나또 죽는 건 아니겠지? 아이구야 데미지 많아 저 이렇게 천리안 쓰자 어... 여기 왜 천리안 갖고 있는데 쓸 생각을 안했니? 안전하게 잡죠 그냥 여기 또 버섯있고 페로몬도 있고 버섯은 아마 저 발견하면 그냥 막 냅다 뛰어올겁니다 요런거, 쬐까네 애들 요런 애들 상대하기에또 편하거든요? 얘네들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얘, 이걸로 그냥 썰어주면 되니까 아이고, 저 말벌도 있네 저 일로 갑시다 일로 이리로 화약 플라스크 있고 여기는 또 땅을 파버려서 여기 있는 요거 먹으면 되죠 비창 나왔네 비창 이게 이제 최종 보스까지 가져가던 좋은 어... 저것 중 하나입니다 비창 확산 감소까지 있네요 음, 요거는 3번을 이제 또 바꿔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오잖아 아니오 아니오에다가 이거 같이 응용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만화 소모가 30까지 돼요 데미지는 35인데 저기다가 데미지 증가나 아니면은 저 치명타 같은 거좀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어, 굉장히 좋은 반대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잡았나? 죽었나? 오케이. 오 위험했다. 맞아서 아 크리티컬 터졌고 어 뭐야 이거 어 투명심이었네 아 깜짝이야 투명돼있지 투명 페로몬 아얘완드짚고 있어 이거 <웃음> 뭐가 많아! 아이고! <웃음> 저 혼돈의 변신 모르핀 저거 자 여기다 물좀 뿌리고 가죠? 아이 어, 미친! 이거, 이거 근데 뭐 맞.. 뭐 맞은거지? 애들이 막 오고 있거든요? 변신한거 봐요 <웃음> 아이 아래쪽부터 갑시다 위험하네 아 요것도 위험하거든요? 이거 저거는 얼려서 근접해서 한번 잡아 봅시다. 저거 터질 수도 있긴 한데. 괜찮겠지? 요거 내가 아까 봤나? 무슨, 만든지. 요 드론이 참, 귀찮게. 해. 일로 몰아서 가자. 이렇게 가면은 되죠. 아, 톱날이네. 용량 두 개밖에 안 돼요. 써먹질 못 합니다, 이런 건. 오, 저기 막 튕겨버린다고, 저거. 저 튕기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얼려도 터지네. 얼려도 터지네. 이런 애들은 참 잡기가 편한데 이런 애들 있죠? 이렇게 기습해서 죽여주면은 잡기가 정말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딱히 멀리서 이제 뭐 기습할 필요도 없고 어, 2번2번 눌렀는데 2번 왜 이게 나가? 얘네도 다 잡아주고 갈까요? 넌아 어... 산성, 아아 아, 산성 때문에 얼었어. 아 빠져 나와. <웃음> 아니 이렇게 된다고? 전화가 안 돼요? <목소리> 뭐야? 받았더니 끊어버렸어. 그냥 가야 된다. 빨 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스로는 해야 된다. 아이고 저 씨. 요거는 피해 갑시다. 아 이거 이러면 <웃음> 이거 이러면 좀 위험한데 일단 충전하고요. 아, 갓 바위 정령을 좀 가져가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삽니다. 2초씩이나 좀 기다려야 되네요. 한번 쓰려면. 그래도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세팅으로는. 문제 한도 있겠다. 천천히 가면 돼. 근데 이게 아래쪽을 볼 수가 없게끔 깊, 아니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땅 뚫는 거는 이 드릴, 드릴이 아니고 톱이라고 하면 되고. 상자에 뭐 있나? 또래 변신 일단은 아래쪽 이렇게 피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위에 있는 하트를 먼저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을 먼저 그냥 파 내려가줍니다 파 내려가주면서 하트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파밍을 해도 돼이전판을 왜냐면 하 이제 블랙홀도 있고 요, 물질 포식자도 있기 때문에, 아, 저, 참. 잠깐만, 저거, 구경을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저거 쏟아 죽겠는데, 내가? 아, 저게 안, 안 맞네. 아 <목소리> <목소리> 어머나, 세상에.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게? 이거 한번 써볼까? 이 데미지가 굉장히 주수해요한 발당 35라서 흩뿌리기 중첩시켜서 이거 한 번에 짜르륵 날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35 곱하기 9 3, 27, 270, 305, 25, 59, 아, 59, 45, 45, 39, 27, 45, 310, 315? 315 맞나? 그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이거? 이거를 일단은, 여기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왔던 길만 계속 내려가면 될것 같아 근데 이런 길은 이제 위험하다고 했죠? 그냥 뻥 뚫려있으면, 은 너무 깊으면 빠바바저 벌써 저렇게 오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오니까 미리 길을 좀팔수 있는 게 이미 있으니까 또 뭐가 저렇게 날아가냐죠 오, 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가 o no, no, no, no, n 아 no, no, no, no, no, 지렁이의 속도를 늦춘 다음에 톱으로 그냥 썰어버렸죠. 어 이거 조심해. 아이고 저도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 길이. 일단은 그냥. 길이 아닌 곳을 이렇게 뚫어서 아래쪽까지 내려가도록 합시다 이게 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벌써 왔죠 이거? 아래쪽까지 그래서 아래쪽에서 피를 먼저 그냥 먹고 오는게 가장 좋은거야 얘로 크롬 아 먹어주고 완드가 또 나왔네요 저는 벌써 3,000원이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울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좋죠,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완드 사양 좋은 것도 좀 이따 골랐다가 한번 보고 일단은 여기는 센즈를 혼쭐을 내주고 아, 그 와중에 특전 굉장히 안 좋은 것들만 나왔다. <웃음> 얘도 벌려주고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엑스트라 에너미 넉배 탐욕의 함정 폭탄 등장 어... 이거는 폭탄 주문을 아이템 창에다가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쓸모가 없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그리고 엑스트라 에너미 넉백 저거 스펠 맞았을 때 애들이 뒤로 이제 넉백 응. 뒤로 미, 밀쳐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이 2층 이후로 나오는 스펠 들을 중에 적들을 뭐 멈추게 하거나 좀 밀려나게 하는 그런 마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탐욕의 함정짓기전 이미 돈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 황정요소로 적들을 잡았을 때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뭐 자멸을 했을 때 나오는 골드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두배인가 아마 그럴거예요 이걸 그냥 선택을 할게요 네배네네배의 골드를 획득하네 어, 설명이 딱 써있네요 사고와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웃음> 격처치시 두 배가 아닌 네배 골드를 획득합니다. 이게 더블로 되는 거 아니야? 더블로. 이 중첩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피 채웠으니까 완드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요 아래쪽에다가는. 요거 한번만 쌓아도 바로 이렇게 길을 틀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블랙홀을 먹는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무데서나 완드 편집이 없으면 은 있으면은 이걸 쓰, 쓸 필요가 없는데 저기 없으면은 꼭 쓰, 쓰게 안되니까 저게 아너 no. 일단은 완드 사양 한번 봅시다 뭘 바꿔도 되는지 아니요 4 6 44 12 이거보다 좋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이거 일단 삽니다 마법 미사일 일단은 킵해놓고 마법 파살이랑 이렇게 해놓고 아니구나 이거를 빼오고 이렇게 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얼음 충전 넣고 이러면은 터지고 터지고 터지게 됩니다 이게 덩 <웃음> 터지고 터지고 잠깐만 터지고 안터지는 걸맨 앞에 둬야 되는구나 참 이렇게만 놔도 굉장히 좋은 아 석기 예 아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 아니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더 편하니까. 어, 완드에 아니오라고 적힌 완드가 있으면은, 어, 어디보자. 에너지 구체가 있고, 불꽃볼트가 있고, 그리고 마법 화살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에너지 구체, 불꽃볼트, 마법 화살. 그러면은 이 완드의 주문 시전이 석기가 아닐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서순을 지켜서 여기 있는 주문들을 시전을 하게 돼요. 이걸 1번이죠. 지금 1번이니까 처음에 발사를 하면은 저게 에너지구체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면은 불꽃 볼트 나가고 그 다음에 발사하면은 마법 화살이 나갑니다. 세번째. 세번째 있으니까. 마법 화살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 구체. 불꽃 볼트. 마법 화살. 이렇게. 예. 아니오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셔플. 이 석기 예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도. 이셋 중에. 이셋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계속 발사를 하게 되는거예요 불꽃 볼트가 예 자기 마음대로 불꽃 볼트가 먼저 나갈수도 있고 마법 화살이 먼저 나갈수도 있고 에너지 구체가 먼저 나갈수도 있어요. 예 그런식이에요. 예 얘가 별로예요 근데 얘 중에는 그 충전시간이랑 최대 만화랑 충전속도가 굉장히 좋은 지팡이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특전으로 면역특전이 삼신기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뭐 화염면역 폭발면역 전기면역이 있다 치면은 이 완드 얘 중에 좋은 사양의 완드가 있으면은 얘로 넣어도 상관이 없을거예요 제가 그렇게 섞은 무기로 섞은 만드로 클리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도 그렇게 멸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오를 좀 쓰는 걸로 음, 이렇게 하고 어 다시 파밍을 하러갈라그랬는데 완두를 다안봤죠 7도 어? 이것도 좋네? 7칸 아 근데 7칸까지는 내가 저기 없구나 근데 확산이 7도예요 확산이 7도야 흠 이거랑 바꾸 <웃음> 이거랑 바꾸고 육각형을 킵하고 오각형 버리고요. TNT 버립니다. 여기다 이런 거놓고 이거 용량 두 개네요. 이건 못 쓰죠. 이렇게 해서. 피도 채웠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파밍을 하면은 괜찮겠죠? 위아래 조심하고 저렇게 적이 있다보니까 위험해요 이게 야 죽어라! 어우! 뭐야, 어디 있어? 와! 아! <웃음> 번개 펀치? 아, 많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번개 펀치가 죽은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스나이퍼가 죽었네. 번개 펀치, 무서운 녀석. 야 이거 짱이야. 어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오케이. 이거 어디까지 갔냐? 갑자기 딱. 오케이. 아, 어. <웃음> 이게 뭐야? 포탈을 자동으로 타게 만들어주다니 스나이퍼 녀석 아 맞다 그거 가져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3번을 3번 완두를 잠깐 버리고 오겠습니다 아까 저거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해 에이 실수를 해버렸구만. 아까 그 빛나는... 빛나는... 아니, 저 마법의 창인가? 이... 저희 그 스펠 기억... 이... 기억... 이름... 기억을 못하겠어. 요 이거 너무 힘들어. 기억력이 문제가 생겼어. 쥐들... 쥐...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되고? 어, 이게 또 멋진 완드... 멋지진 않지만 <웃음> 이것도 창이 있네요? 이거 창 가져가자 주문만... 근데 어디서 또 치직치직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파이어펀치... 아예... 번개펀치 있네 구경 좀 하고 가죠 음 마법볼트 마법볼트 좋지 마법볼트도 저거 에너지 오브처럼 음 집안이 약한 고체를 이제 팔수 있는 어, 마법발사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속도랑 데미지가 어느정도 좀 준수한 아이고 이것도 가져가고 싶긴 한데 충전시간이 거의 뭐 4초네요 4초 내려와봐 일단 이거 일단 킵을 해놓읍시다 이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데 속도발사체가 있으면은 이것도 좀쓸만할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치명타 확률이 안붙은 깡댐으로 이제 승부하는 아이라기, 아이라서 이런걸 또좀아 이게 좀 적어있으면 좋을텐데 적이 없네 육각형 딱 써가지고 이거 딱 여섯 발딱 날릴 수 있으면은 참 좋을텐데 일단은... 아까 먹으려고 했던... 친구를 찾아가 봅시다. 일단은 맨 위로 그냥 뚫고 가면 되겠죠? 그래야 왼쪽으로 가면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도 있고 떼도 올라가 <목소리> 터지면서 알아서 죽어버리죠 음 여기를 뚫었네 그리고 우측으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으로 가면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팠죠? <웃음> 방금 그대로 있고 요건가? 어, 여기 있네. 좋았어. 이게 그리고 관통 효과가 있거든요? 보면 살짝 뚫려요, 이게. 발사 속도가 빨라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일단은 아아아 아, 아, 이걸 맞아? 요 아래 아래 좀 여기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미친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또 숨겨진 거? 딱히 숨긴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피한게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좋습니다 피한게 쓰면 또 좋지 아... 그러면은 피에 이제 적셔진 저기 게 치명타가 100%로 그냥 들어가버리면은 아이, 뭐야? 아이, 물이 왜 거기서 흘러? 이거 가져갈까? 피한기를. 아, 근데 피해 줘준 치명타가 없는데. 내가 잡은 지렁이가 오간... 그런건가? 아, 얼음 충전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이게. 이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또 아까 같은 실수만 안다는 <웃음> 아까와 같은 실수만 안 한다면 어이 게임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스. 그냥 얼려 죽이면 되니까. 아 버섯 키움. 어너내 no! 네, 버섯 키움. <웃음> 아 <웃음> <이> 나쁜 놈. 이놈! <웃음> 내 버섯 기움을 <웃음> 아, 저거 가져가려 그랬더니 저, <웃음> 저걸 쏴버리네. 어우, 씨. 어우! 아, 진짜 스나이퍼 개극혐이야. 뭐 쓰죠? 아, 페로몬이야. 여기는 오, 어, 까부네? <웃음> 까부네? 번개 <웃음> 펀치한테 까부네? 어이구, 사고사. <웃음> 고드름 맞고 뻗어버렸네요, 번개펀치 불상스 어? 얼음적을 얼려서 또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참 재밌는 좋은 스펠인 것 같아요, 얼음충전 전기충전도 있는데 전기충전은 저 스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땐 좀 유의해주고 아! 데미지인가! 좋았어 여긴 또 요거 위치 기억해서 이것도 빼와야되네요 에이... 이거이거 이거. 어! 하트있다! 하트도 있고 이게 약간 사고를 좀 전환시켜가지고 좀 반대로 좀 해야돼요 이거 처음부터 이제 가까운 곳부터 이게 파밍을 하는게 아니고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조금 파밍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야 편하지 않을까? 게임을 하는데... 아,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좀 와봐! 오이구야 <웃음> 나이스 <웃음> 너희 굉장히 많이 모였죠 음...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를 일단은 아 이, 이렇게만 가져갑시다 지금 텔레포트 없는게 조금 지금 불안한데 아래 샌즈있다 얼음 샌즈 터져버리고 어, 여기또 못봤던 개있는데 어, 쓰레기고 앗따 아, 뭐야 이거를 <웃음> 어떻게 가져갈까요? 초대형 화염 볼트를 좀 버리고, 음. 어 슬라임 볼 버리고, 디스크 버리고, 3중. 터지면 3중으로 나가게 해 버릴까?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나 이게? 에너지 오브랑 이렇게 버리고 터지면은 빛나는 창이 3중으로 터지게끔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웃음> 또쓸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여분을 넣어주고요 310, 105 이게 더 잠깐만 4번이랑 잠깐 좀 보자 4번 3 2 105 380 <웃음> 어... 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고 3번... 아까 가져가려던 걸 3번이랑 또 바꿔서 가져가 봅시다. 이게 또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이거. 어떤 주문을 어떻게 조합해서 더 강력하게 쓸 것인가. 자, 아, 길이 어디지? 오! 참고로 저거 튕기는거 맞으면 죽습니다 저거 저렇게 튕겨버리면은 죽어요 주인공 플레이어도 저거 쳐맞는거 조심해야돼요 여기까지는 왔었고 오나 oh, 노우 no! 얘가 굉장하죠. 하아 <웃음>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내가 경고한 거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습관적으로 1 번을 눌러버렸대 아, 백사오도 이렇게 죽어버렸네. 저, 마법창이여 게임 생각한 주문으로는 미나스네, 미나스. <웃음> 아씨 이거 빨리 다른 게임 해야되는데? 아 이거 그냥 4층을 가버릴걸 아블랙홀도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아무튼 이렇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웃음> 적들한테 죽는 것보다 나 자신이 자멸하게 되는 어 끔찍한 게임 안되겠다 이거 공략영상 한편 더 찍자